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저요, 오늘은, 그거, 아주, 그, 간편하게 쓸수 있는 천연 재료를 만들 거예요. 메리치 이거, 메리치를 미리, 이게, 그 머리, 머리는 넣었어요. 안에 내장만 빼고, 머리는 넣었어. 머리 아까우니까 넣었어요. 이게, 이만, 메리치 이만큼 해서, 똥, 이이만큼 나왔어. 이게 넣으면, 아무래도 씁쓸하니까, 그리고 디포리, 딥홀이, 디포리도, 어? 디포도 이렇게 머리만 띄고 이 배떼기 여기 배떼기 여기 까만 거 넣어도 되는데 그냥 찝찝해서 다 뺐네요 여기 다시마 이 다시마를 잘잘하게 잘라서 이것도 볶을 거예요 냄비가 이거 적어서 좀몇번 볶아야 되겠네 그리고 이거는 이건 새우 이건 새우 멸치 디포리 다시마 네 가지 볶아서 깔 거예요 그러면 된장국 끓이고 할때 그냥, 한, 도수 가라서 넣으면은, 다시마 물 따로 안 내도 되고, 편하고, 맛이 이런 고다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칼슘에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해놓고, 먹으려고, 이렇 볶고 있네요. 이 볶아서 넣으면은, 더 국물이 더 구수해요. 비린내도 안 나고. 내가요, 지금 나 혼자, 혼자 요리해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불고, 카메라만 설치해놓고 어디 가버렸어요나 아직 안 갔어. <웃음> 아직 안 갔어? 간줄 알았네. <웃음> 못 가겠냐? 내가 못 믿어서? 응? 잘, 파, 카메라 잘 사용 못 할까봐? 일단 <웃음> 못 믿어서 못 가겠는가 보네. <웃음> 잘하네. 잘해? <웃음> 내가 이제 너 없을 때나 혼자 하게 배울 거야. <웃음> 나 혼자 하니까 아더 편하네. 안쪽 길이니까 더 편하지 음, 이게 이게 다시마는 얼른 볶아야 돼 음, 다시마 불 약하게 세. 고 살짝 볶아야 돼 다시마 타타 타. 다시마는 불 세면 타니까 금방 볶아야 돼 금방 볶아 카메라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껐다가 다시 켜야지 아, 은기가 해줘. 응? 응, 빨리 깠다 눕혀줘. 뭘 깠다 눕혀줘. 지또다눕혀말 이거 갈아올게요. 이거 갈아올게요. 다 갈았어요, 이렇게. 요. 이게 저기, 다시마는 막 그렇게 곱게 안 갈아져. 어떡하. 아, 그리 이게 기름기가 있으니까 냉장실에다가 넣어놓고 먹어야 돼요. 이렇게 통에다 담아서 냉장실에다 넣어놓고 먹어야 돼. 된장국 끓일 때 이렇게 한 숟가락씩 넣어서 먹으면요. 좋아요. 맛있어. 맛있고. 이거다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버리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알뜰하게 음. 다시 물낼 때는 메리치를 하지만 그냥 된장국이나 찌개 끓일 때는 이렇게, 이런 걸로 넣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어, 천연 조미료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고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고 해보세요 그러면 국 끓일 때한 숟가락 그뚝 한숟가도두숟가도 넣으면 간편하니까 다시 한번 따라와 낼 필요 없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